첫째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 안전기원 신사로 향해서 출발 너무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도록 안전기원 파이팅 한번 할까요? 안전기원! <웃음> 유튜버들 다드셨어 우리가 신사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나 마이크 사면 막걸리 이렇게 부으면서 안전하게 타게 해주세요 하고 절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신사에 가서 그렇게 축복 받고 뭐 또는 뭐 바이크에다가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타게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일본의 문화라고 하던데 저희도 이제 여기 여행 와 가지고 그런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다른 곳에서는 해볼수 없는 거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저도 사람이니까 해외에 왔고 낯선 곳에서 바이크를 처음 타다 보니까 일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이크 타는 그 즐거움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았다. 막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일을 좀 했죠. 열심히. 저는 해외 바이크 투어 프로그램을 미리 이제 사전 답사를 온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해외 바이크 여행을 오신 분들이 과연 이 코스가 즐기기에 적당한지 안전한지 하나라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대간봉전망대를 갔었죠 대간봉전망대는 우리나라의 어 약간은 대관령 같은 그 목초지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되게 많은 유제품 그런 것들이 나는 곳이라고도 하고 화산 지형 때문에 생긴 그래서 뭐 나무가 우거지지 않는 초목이 많이 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농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가이드분의 또 얘기도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풍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든 풍경이어서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역시 라이더다 보니까 거기에 여행을 온 라이더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또 있었죠 이렇게 스팟스팟에 바이크 세워 놓고 사진 찍고 저희만 그러는 거 아니던데요 일본 사람들도 거기다 세워놓고 사진 찍고 어, 되게 즐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여기 와서 이런 걸 체험해 보니까 또 색다른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즐거움을 좀 느꼈습니다 아... 캐니로드? 캐니로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게 뭘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라이딩을 본 거잖아요 온전히 라이딩을 할수 있는 재밌는 길 케니로 되었습니다 케니라는 선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정말 유명한 선수 이름이죠 그 선수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다는 거 그만큼 재밌는 라이딩 코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와인딩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도로였고 나무가 우거진 나무 사이로 달리는 그 자체로도 즐거운데 코스 자체가 뻗은 도로, 굽어진 도로 그리고 좌우 복합 코너들이 꽤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케니로드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달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케니로버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명한 WGP 선수였고요 아소 라이더스 클럽 명예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코스 이름을 케니로드라고 지은 거죠 좀 멀리 있는 주상절리가 유명한 그 관광지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이제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에 단거리 투어로는 속도가 좀 있는 고속 투어를 가야 갈수 있는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코스를 완전히 확정하고 이번 투어를 온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정말 레인조 투어를 오신 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일정, 최적의 코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기 위한 투어였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더 가봤지만 저희끼리 조율할 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일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무이사무 사무이, 온생온생 나가요 동굴스링 아 여기는 비가 안 왔네 우리 올때비 맞고 와가지고 몇 군데는 촬영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고 너무너무 이제 좀 한기가 들어갔고 최대한 단코스로 어, 지금 복귀했습니다 복귀했고 비 쫄딱 맞았죠? <웃음> 우리 감독님 <웃음> 비 맞으신 거봐 <웃음> 헬멧도 다졌고 저는 바라클라바 완전 막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오는 내내 힘들었네요 아유. 근데 여기는 비가 안온것 같아요 <웃음> 약간 억울한데? <웃음> 중간에 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어를 오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꼼꼼하게 이 투어를 잘 짜볼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던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복귀 내내 비를 맞으면서 복귀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일정도 비가 오는 바람에 영상은 담지 못했어요. 물론 갈볼 곳은 다 가봤습니다만 내일도 영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충실히 내일 하루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내일도 영상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